내일 말씀. 내일. 네. 내일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아, 알아요? 알죠. 네. 뭐 하는지 알아요? 응. <웃음> 게임에서 이기면 이제 돈을 내가 좀 얼마나 돈을 내야 <웃음> 돈한놈 있어야 되는 거야? 네. 아니 아니 카드만 있어. 카드? 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건 제가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로 올리냐 누나의 이름으로 올리냐 <웃음> 어, 그거죠. 누나 팀이 이기면. 회사 100%로 <웃음> 모든 경비와 식사가 다 제공이 되고 어, 내가 누나, 지면 내가 100% 누나가 지나면 누나 1 0 0다내겠다 기가 막히게 잘 짜셨어요, 비름 님. 아, 아 네, 아닙니다. 난 오늘 이길 거야. 이겨야죠? 네, 위에 가늠자가 있거든요. 아그 밑에 보면 가늠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정에 맞추시면 돼요. 헉,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아. 아. 와 예. 마타가 산에 힘을게 주고 어. 이게 감동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. 네. 올바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힘을 주고 네. 안전하게 챙겼네요. 정 베레타. 네, 뭐, 뭐 하는 거예요? 베레타. 아, 저도 아, 베레타요. 아, 아, 저거예요. 이거. 이거 그거. 떨려? 이거? 어, 네, 긴장돼요. 아이니까아뭐리나가안 돼? 내가 아저희 심장이 참아 어. 아 보지 마세요. 왜 만족하지 못해요? 아 너무 만족하지 못합니다. 아 지금. 오! 다 반영이 들어왔어! 우와! 형님 이거 어, 두 번, 두번 맞췄어. 우 와! 똑같은데 두번 맞췄어. 음, 야 이거 잘했다. 아, 잘했다. 멀었었어요? 4번 었 언니가 알려 줄요 4번? 네 네. 지들어소리소리 <목소리> <목소리> 지켰어요. 존경받대고. 너 빠르니까. 저는 사실은 좀못서어요 처음에 좀쫄아가지고저 4점도 있어요. 씨. 어. 오, 잘했어. 부 팀이야. 보여 주세요. 근데 났어 지금. 네? 우리 팀입니다. 진짜 잘했습니다. 쪽. 이 나갈 거같아 아, 진짜 너무 너무 아니, 너무 아니 큰일 났어. 다 나보다 잘 싼다. <웃음> 같은데? 약간 몇점 차. 약간 이건 17이죠? 네 이렇게 100점 이상 나오고 9와 네. 만약에 90점 이상 써야 나. 돼요 네 어? 90점 이상 써야 <웃음> 돼요 점 뭐. 정확히 9 0점오 오케이 표정 오케이 오, 어떻게? 레타9 1그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놀렸어 피디님? 네. <웃음> 다음. 어? 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안조식도 먹었지만 또베이글을 먹는다. <웃음> 음. <웃음> 어안 하신 게좀 있으시구나. 나 봐봐. 안 해보시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나 패러글라이딩도 안 해봤거든. 패러글라이딩 안해봤어요 응.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. 응. 누나 아, 패러글라이딩 좀 약간 하러 갈까? 컨텐츠 진짜. <웃음> 그냥 가서. 아저번에 해봤어요.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있어. 스킨스쿠버 해서 바다 들어가 스쿠 와, 이거, 콘텐츠를 찍어도 되려나 되죠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다르 음 싶어 아, 잠깐만, 어어 그... 가야지, 가요? 지금. 가요? 그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좋긴 좋았는데 거짓말 안하고 진짜 다들 내려오면서 놀물을렸야 흐엑 흐엑 이이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잡는 알려드릴게요 한 손으로 쏘시면 인식이 안 됩니다. 네, 들어가실 때총900발 드릴 거고요. 그 중에 30 발씩 재장전 되실 거예요. 버튼 누르시고 네네. 양쪽 으로 입장해 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올라 아이 수 제 조끼가 지금 앞쪽에 한 번만 어! 먹어주세요. 어? 보니저 어? 인등이에요 잠깐만요. 대박. 자, 기다려, 기다려. 잘 스크린이야? 기억해. 네. 2대0이에요. <웃음> 저희 이제 한 경기만 저희가 이기면 경기는 끝납니다. 어... 네. 게임은 지금부터야.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좋아요, 스크린 야구. 스크린 야구로? 네. 네. 가요! <목소리도> 아, 진짜 씨. 어, 사장님 좀네 사장님도 사장님도 자존심이 고맙습니다. 아기아아아 여기 여기 왜? 어 던져, 아니, 왜? 아니, 니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 저 할수 있어. 잘했어. 그렇지? 이좋 나이스! 아, 이거는 이겨야 돼. 이거 하나만 딱 이기면 아 예린 씨가 또 에이스예요. 괜찮아. 튼튼이게,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좋아, 좋아. <웃음> 아. 좋아. 우 아, 좋아. <웃음> 아, 좋아. 뭐야? 에이스예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이비비 <오케이. 웃음> 아, <목소리도> 와, 와 음, 좋아. 아 좋아! 아 좋아! 와, 좋아! 와, 좋아! 와, 좋아! 와, 좋아! 맞 좋아! 와, 좋아! 와, 좋아! 아아 맛있겠다 재밌으시고. 이거.